야 지금 에드워드 프톤 이라는 사람이 31주 째 지금 실종이래 어 뭐야 누가 총쏴 원래 연비 이런 징크스 있었던거 같은데 어 맞아 엔딩 못보는 징크스 이거 그냥 엔딩 필인데 어? 퍽톤? 퍽톤부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야야어어어어 야, 어머! 잠깐만, 기다려봐. 어, 나 다운. 죽어. 죽으라고. 됐다, 죽었어. 하, 지난번에 퍼프톤 가족을 발견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또 스토리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당장에 초록 지점이 또잘안 보여. 그래서 또 그냥 찾아다녀야 돼요. 이제 이 섬에서 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연비가 안와가지고 아이템 차이가 날려나? 와 아이템 되게 많다 우리 아쇠뇌 없겠다 연비 쇠뇌 아이디 카드랑 그지 근데 뭐 있는 사람들이 해주면 되지 이건 소방 도끼도 없겠다 소방 도끼 수류탄 너무 많은데 좀 던져야겠다 <웃음> 어? 바다에 수류탄 던지면 물고기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자 파이어 인더홀 갔다 와 오우 와우 어삐 소리 나 귀에서 어좀 깊은 바다에 던져볼까? 물고기는? 나는 나는 집이 아니야 어이씨 연비 집 아니래 근데 큰일났다 야 여기 어디야 야제개머러 옆에 애들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야 일단 연비 묘지부터 만들어라. 물고기 잡혔어 여기 안에. 어? 물고기들. 물고기 들어가 물고기 들어가 물고기. 아 어, 나도 나도 보고 싶... 나도 보고 싶어. 우와 이거 떴다야 물고기 죽은 거. 여기 안에도 물고기 가득 찼어 지금 우유파. 안에 물고기가 아니, 가득 찼어. 그 내가. 내가, 거. 내가. 그러네. 거 진짜... 아 이게 잡히네 드디어. 내가... 내가 야... 있는 건데 그거 어쩌라고요? 물고기 말려야겠다 여기 오자어 음... 여기에 있던 물고기 담는 통이 왜터졌지야 빗소라 어? 하고 치는데 진짜 야 다음 스토리 지역 어디냐? 다음 스토리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 우리? 음. 아, 진짜 내가 어떻게 만들어놨는 아, 근데 우리 그러면 은 동굴 한번들렸다 갈까? 아, 그렇지. 저기에 총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자, 맞잖아. 아니, no.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뭐야, 다, 다 왔네, 하고요. 연비. 뭐야? 응. 와, 연비다. 여기 봐라. 너가 잡은 물고기야. 야, 저게 이제 황태 명태 돼가지고 이제 어? 되는 거야? 자자, 우리 잠이 부족해. 자자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나는 아니. 나는데? 넌 지난번에 아, 핏, 핏. 퍼프톤 부부를 못 만났잖아 너는 지금 약간 체력이 남을 만도 하지 그래서 난 자고 싶지 않은데? 죽까응 죽이자 샷건의 맛을 좀 보여줄까? 너잘 거야 다른 의미로 누울 거야 응, 응. 야 근데 헬기 이거 어디 뭐 보이는 거 맞아 이거? 이거 일로 가면 있어도 돼? 어? 위로 올라가 뭐야 이거? 어, 와 여깄다 이거 지금 깔아앉은 헬기 보여요 여러분? 근데왜 응. 찾은거지? 근데 뭐 그러니까 뭘 찾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와본거 아니었어? 뭐 있나 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아니고 그냥 초록색 지점 찾으러 다녀야겠네 또 지난번에 연비가 그 퍼프톤부부를 봤어야 되는데 걔네 진짜 살벌하게 생겼었거든 왜? 완전 턱시도 있고 완전 괴물돼가지고 공격하는데 원래 우리가 파밍한 샷건으로 한방 쏘면은 거의 다 죽거든? 식인종이? 어. 막 덩치 큰 애도? 근데 그 샷건을 막 거의 한 스무 방 맞았나? 어, 대박이었어 근데 왜 변했을까 걔네들은? 그러게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보고하러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 헬기가 사라져버렸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찾아야지 뭐 그러니까 사실 퍼프톤부부 만났을 때 걔네 죽였을 때 그냥 그게 엔딩인 줄 알았거든 우리가 어 근데 끝이 안 나더라고 비밀을 우리가 파헤치지 못했어 뭔가 뭐있나봐 3D 프린터 그 뒤에 r 간 하나 있었거든. 카드키를 열수 있는. 아거기 아, 가기로 했다 우리 거기 가 보기로 했다. 아니, 어. 일단은 돼. 여기 i n t e r 3D printer. 3D p r i n 갔 e r 3D p 는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 볼까? 그래? 어, 여기 소방 도끼 얻 printer, 3D p r i n 어 e r 3D p r i n t e 입구가 안보이니? 어나 입구 안보여 헐 큰일이다 야 이거 연비 카드켜 얻어야돼 이러면 연비야 너 땅파고 있어봐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게 들어가버리기 <웃음> 여기 소방도끼 얻은데 맞다 자 그러면 연비 아이템 대충 파밍 해버렸고 이제 저번에 여기 말고 그 인쇄실 너 뭐야, 너왜코 찔찔거려? 너 감기 걸렸어? 아! 야 그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감기 걸리기 싫어서 그래. 아, 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예, 거기가 어딘지 혹시 너 아니? 모른대. 어머나. <웃음> 너 아니? 우와. <웃음> 모른대. 가자, 가자, 가자. 저 위에 지금 초록색 떠 있는 거 하나 있거든? 저희 가볼까? 아 저기다 저기다 맞아? 어 저기야 저기 저기요. 권총탄이랑 샷건탄이랑 바꿀 사람? 저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욕심쟁이 그러면 연비야 내가 권총탄을 줄 테니까 너도 샷건탄을놔주어 그게 뭔데? 아니면 그냥 총은 내가 쓸 테니까 탄알 다 줄래? <웃음> 언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 너.. 내가 널 지켜주면 되잖아 보디가드 나 그럼 한 대라도 맞으면 이제 너가 같이 똑같이 맞는 거야? 나한테? <웃음> 도끼로? <웃음> 도끼로 맞아야 돼? <웃음> 걔네들은 손으로 때리는데 난 어. 도끼로 맞는거야? 어 도끼로 맞아야 돼 알겠어 60개 있어 어, 어 60개 어, 미쳤다 나, 그래 제한테줘 그래. 그럼 나 산탄총 탄놔 내가 뭐.. 냉장고야? <웃음> 연비 뭐세개의 탄약고야 뭐야? 내가 화살을 줄게 <웃음> 너네 되게 이상해 보여 청수고, 지금 <웃음> 그들은 총 쓰고 나는 화살 준다고? 근데 연비야 너는 손... 화살도 들 필요가 없어 아 그리고 요리된 물고기도 줄게 너는 뭐 달라고? 산산탄총, 산탄총, 산탄총, 산탄총, 투디는 그 쭈쭈바 언제까지 물고 있을 거야? 선배님 <웃음> 어, 언... <웃음> 똑같아요. 아 나도 똑같대? <웃음> 우리 쭈쭈바 중독이네. 산탄총이 진짜 무적이거든. 최고야. 맞아. 어. 아, 진짜? 내가 지켜줄게. 때렸어? 신기하고. 어? 나한대 맞았어. 케빈. <웃음>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맞았다고. <웃음> 아, 뭐고. 아니야 연비야 그거는 그건 오해야. 그거 너 나무에 긁힌 거야 방금. 한대 맞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나무에 긁힌 거 아, 아니야. 찔려 볼래? 아니 아니. 야싹 굽고 싹 굽고. 아니 갑자기야. <웃음> 아니 아, 이상한 정해야. 거 지금 구울려 그러지 마 좀. 아이 그. 우리 아직 인간이야 맞아 우리 아직 사람이야 저번에 닭다리 뭐고 으면쓰 그거 너가 닭다리라고 속여서 먹은 거야 여기 문이 그 관리인력 카드로 여는 거겠지? 어 맞아 야 그래 이 느낌이지 어? 아 요거 맞아 만든다 나이스 알 테크메시 여러개 만들자 건전지 아, 건전지 몇개 더 있는 사람 있어? 여기 건전지 막 떨어져 있을걸? 어디? 선반에? 나다 먹었나봐 있는거는 아... 아! 아니다! 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면 더 만들 수가 있다고? 테크 갑옷으로 완전 갈아타겠는데 테크 갑옷이 되게 성능이 좋대요 와 이거 몇 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파츠를 입었는데 거의 뭐열 파츠 입을 수 있네? 그냥 몸 뒤덮어 버릴 수 있네 이거? 어 응. 재료만 있으면 우와.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만든 사람 눈앞에서 그냥 가져가버리네? <웃음> 아 건전지가 하나가 예쁘게 남았는데 가볼까? 나조금 들어가보고 있을게 그래 이문이야 맞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된다 헉? 오? 미친 어두워 왜이렇게 왜 어두워 야 여기 뭐야 짐이야 어. 짐 어머나 이왜 자전거 타다가 죽었니? 몸목 깜짝이야씨. 아씨 왜나 보고 놀라. 생긴 거를 봐. <웃음> 생긴 걸보라니 연비야 나 봐봐. 몸목 아, 깜짝이야. 거울 좀 봐. 아니, 야, 총 어, 맞고 싶냐가 아니라 너 니가 잘못하면 커요. 진짜 총 맞겠어 <웃음> 인마. 니가 어, 지금 괴물이랑 다른 게 뭐야 지금. <웃음> 어야 저기 어, 저 저쪽... 살아 있는 거야 저거? 쟤네 움직이는 안 거야 안?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시긴 좀 시긴 좀 시긴 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야, 잠깐만, 나, 나 샷건줄 k a 게 오케이 didn't f i n i s 네 killing me. Oh, yeah, I'm going to go. Oh, boy. You're very 몸통이 d Oh, I'm going to 되게 아, 고급져. 네. 어, 그렇네. 그러네. 사우나네, 사우나. 저기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아, 저기 저기. 우기 파밍할 수 있는 거 있는 거 아니겠지? 네? 사우나인데 뭐 깨봤자 천박게 돌아오고 있어. 그럴까? 아, 그러게. 야,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길 있어, 얘들아. 일로와 봐. 거기? 어. 야, 이거 진짜 무슨 <웃음> 와, 와. 야, 이거 고급지다. 야. 오 어, 어. 튜브도 있네 튜브 여기는 워터파크 어, 나 튜브 좋아. 워터파크다 워터파크 야, 우후. 우후. 동동 띄워버리기 봐봐 가운데도 술 팔아 아 요런거 있지 어 요런거 있지 수영장에 고급 호텔만 있다는 근데 <웃음> 이 섬을 뭔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여기 이메일 있어요 이메일이 있다고? 모든 종업원에게 고합니다 어? 퍼프톤씨가아 모든 디지털 통신을 다 프린트하라고 시켰대 진짜 뭔데? 아 그러면서 디지털 카피를 남기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놨네 형, 어? 연비야 어? 어 소리가 이상해 야 저기 안에 손 보여 야리로 와봐 딴 데부터 봐딴 데부터 가딴 데부터 가자 딴 데부터 봐뭐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딱 일어나서? 어 체인소맨이다 아체인소맨이라기에는 <웃음> 여기 기타있어 와 여기 돈 봐봐 미쳤어 돈 엄청 많아 뗄감이야 어? 보드카랑 돈이랑 얘네들 여기서 돈 노림했네 음 이거를 무기로 든다고 착건두고 왜 저걸 들어 야 이거 깊다 진짜 그러니까, 엄청 호사스러운 뭔가 시설이네 에, 여기도 카드키있어 어? 나이스 어디? 어디? 손님용 아는... 키 카드. 음. 어, 야 여기가 약간 살짝 뭐이 틈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가지겠지 당연히. 요건 안 들어가지. 어 어. 그러면 아까 그문 결국에 열난 얘기네. 금문이랑 그 요쪽에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 어디? 요. 아오야 어, 요건 열어보자. 오픈. 세서미. 지안유한테서 눈을 떼지 마라. 아 사하라라는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배신 어? 요소가 있었나보네 지한유 지한유가 어. 거기에 있었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만들었던데 거기 옆에 띄워져 있던 게 지한유였음 아 그래? 어. 뭔가 핵심 인력인긴 한가 본데? 그럼 이제 가볼까? 어 가보자 들어 가보자 뭘로 열어버려? 흐! 어, 흐!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땅냐야 땅이야 빵냐야빵이야 빵냐 야냐이야오지야노노노땅이가땅노노노노 <웃음> 오지마 <마소>. 야 <웃음> 우리가 너무 강력한데 보니야땅이 종류가 많거든요 더센애들이있는봐뭐야어이이야이야이 음. 아이 씨, 고급 갑옷 하나 날아갔다. 근데 에너지 안 달았다. 총 맞았는데? 이거 갑옷 있으면 에너지가 안달아 음. 갑옷이 달고. 어. 돌파 보려 산책. 미안하다, 얘들아. 어, 나 어, 어떡해? 나 오싹한 갑옷. 더 이상 운반이 불가능해. <웃음> <웃음> 많이 오싹하니까 이제 그만 파밍해도 되겠네 어머! 우와! 이야 와우. 와우 어? 양갈래네? 왼손의 법칙할래? 왼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법칙. 잠깐만 여기 왼손의 법칙. 슬쩍만 볼게 아닌가? 그냥 하나로 이어지는 곳인가 여기? 아. 약간 그래. 거기다 응응 여... 어, 어. 아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면 된다 이거 어. 좋아 2디 산탄총을 얻고 어. 용감해져버린 2디 다덤비. <웃음> 어, 어? 어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구조네 여기. 뭐 가야지 뭐. 어떡해. 아 아. 아! <웃음> <웃음> 다 들어와. 이제 아이템이 없다. <웃음> 야 이거 오우씨 가자. 어 바뀐데? 어? 어? 엔? 어 바뀌네? 그러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공간이 하나 더 있던데 안쪽에? 어? 맞아 안쪽에 공간이 더 있긴 했어. 일로 와볼래? 아 그래 다시 들어가? 근데 못 돌아가잖아 못, 올라, 못 올라가잖아 아, 야이거못못 올라가겠는데? 가는데? 오! 오 어? 응. 어, 올라갔다! 엥? 너 저... 사냥이니? 밧줄 <웃음> 쪽? 어 그니까 돌아가자 됐다 밧줄을 잘못 걸었어 아 이거 거꾸로 꺾고... 아 거꾸로는 안되네 어나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가? 어? 내가 어. 내가 받침대. 어어 어, 됐다 됐다 갔다 야, 왔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어어 갔다 갔다 갔다 오다 올라왔네. 뭐지? <웃음> 우리가 벽은 잘 타나봐 이제. <웃음> 어여 여기는 뭐야? 우리가 일로 왔어. 속는 <웃음> 치해라 <성분침해라> 그래 이해해줘. <웃음> 아 그래. 살아 있는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웃음> 어머. 벽 잡고 서 있네. 술 많이 자셨네. 거구. 우와. 뭐 뭐. 근데 여기도. 어. 어, <놀람> 깜짝이야. 오. 뭐야? 이거? 어 전기톱이다. 체인소다. <놀람> 진짜 체인소다이다. 아뭐 이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다고? 어. 여기 2층 올라오기 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뭐야? 그럼 얘 창문 타고 다녀, 봐봐. 어디? 왜 어디? 여기. 안난 뭐가 보이지 보이는 아, 게 그래? 없는데. 어. 아, 아 여기 있다. 저만 보여? 어. 우와, 씨. 이 각자 뭐, 다 다르게 그럼... 보이네. 그런가 봐. 뭐가 근데 그런 느낌이다. 그 가오리 왜 보이는 느낌? <웃음> 아쿠아리움. 아, 어 여기 안 왔다. 여기 안 왔긴 했는데, 어디 뚫려 있는 데가 있어? 어? 여기 없네? 어, 안 뚫려 있네. 야, 이게 다다 여기는. 체인소맨이 나갈까? 되기 위한 여정이었네? 그러게, 네. 체인소맨 되어버렸다. 케빈님, 케빈님. 음. 그 방에 있는 애가 장이잖아. 아, 어, 아까. 그러네. 어, 보안 리스크, 보안 위협. 음, C그레이드에 지한 U. 저기 오른쪽에 저 초록색 지점 우리 갔던 데아니야저 오른쪽 저기 산 옆에만 하는 거지 응응응 음, 음, 음. 어! 아! 어! 산, 설산에 카드키 필요한 데 하나 있었지 않나? 아 그랬나? 저기 중턱에 있는 입구에 카드키 꼽는 데가 있었다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야야 야, 여기 물이야 <웃음> 나물 들어갔어 모르고 아 여기를 옛날에는 이 호수를 갔다가 얼어 가지고 그냥 건너갔구나. 그렇지, 그렇지. 와, 저기 산 너머에 초록색 지점이 있다야, 맵에. 아, 그러네. 아. 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저장해 놓자, 오늘은.